나는 땅에서 계기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겐 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여 나의 모사니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는 하는 여자들이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거하게 하신 성신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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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시언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악한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시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런. 음. 이유. 성경을 읽으면 지혜의 유익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웃음> 어떻게 이제 읽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감각기관들을 잘 써서 그걸 읽어야 한다고 했고, 어,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 세가지 내용과 아울러 오늘 네번째, 다섯번째를 볼건데 거기와 병행되는 성경구절이 이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게 오직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주, 말씀으로 이제 볼걸 보고 말씀으로 사모할걸 사모하고 말씀으로 목표할 걸 목표하고 나가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웃음> 그, 그 기도하고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기는 하지만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참안된 거죠. 과정 속에서 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늘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억지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일정한 음식을 그 사모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그걸 이걸 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뭐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얼마나 그 속이 탑니까? 근데 특히 이제 뭐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러겠지요. 아무튼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돼. 말씀을 떠난 성신의 인도는 없어요. 사역이 있긴 하지만 그 우리가 다알 필요가 없는 성신의 사역입니다. 늘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과 함께 성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늘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보고, 성신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이제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가요.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묵상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이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자기 적용을 안해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성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이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서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제 판단자이시고 우리는 율 율법의 준행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맨날. 내가 잘난. 우리는 잘난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잘났다고 해야지. 그리스도만 옳고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늘 상대적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자기를 너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예. 네. 항상. 잘난 척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항상, 말씀의 준행자로서 말씀을 순, 순종해야 되고, 자기 적용을 해야 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적용을 하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를 치고 쫓아가야죠. 그걸 하지 않아요. 그게 선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악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로마서 14장에서는 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했는데, 여기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안 하면 죄야. 아 그리토 안에서 의인이 됐죠. 뭐, 뭐 의인, 한번 의인이면 영원한 의인인지 그, 그, 러고 이제, 자기가 할걸안 하면 그 죄인, 죄인 거지. 그 뭐, 다 알, 안, 아는데 안 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지. 그리토도 안 드러내고. 예. 네. 아무튼, <웃음> 그런 것과 관련된 병행 구절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세 가지 내용을, 그, 보고, 잠시 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이제 157문답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백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태도 모두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성, 다섯 가지 태도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참된 고백에서 나오는 거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고 해야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이제 몇 가지 묻는 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뭐 가장 그 고, 우리 고백의 원천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거기에 준한 문답을 하고 거기에 맞으면 이제 그걸 아멘 하면 아 세례를 주는 거죠. 루디아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걸 다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뭐 계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 자신에 대한. 이런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듣고 어 이제 내가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늘 말씀드렸지만 고백이 있고 서원이 있고 결단이 있는 서원하고 결단은 뭐 같이 서원하는 거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결단 사실은 고백은 내가 속에 있는, 그, 내, 속이 이렇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고요. 근데 고백이 제일 앞선 거죠,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그, 그 뜻이 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신이 자기를 알리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신이 성경의 저자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주님의 선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려고 누가 보면 24장 44절 이하에 그 나오죠 엠마오상의 두 제자를 데려다가 그뭐 모세와 저 시편 선지자의 글로 당신의 인격과 사역을 증거한 거잖아요 <웃음> 성경 예수님도 제자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를 그 깨우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무슨 뭐,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뭐, 신비한 환상이나 들으려고 하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 에서 바울, 이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였잖아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 환상이 결국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가르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상이 하나님의 기신인걸 알고 따라간 거죠 환상을 봤기 때문에 간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할 때도 그 내가 설교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요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성 전체 어떤 본문을 잡으면 전체 성경 안에서 이 본문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또이 성경이 완성된 시점에서 성신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계시하는가 그런 거를 그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는 거죠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 연결점이 없으면요,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여기 문밖에 나가면 자기 상, 자기 생각으로 다시 원 원래 모드로 들어가. 네? 우리 신자의 모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가면 이게 이제 이제 그게 바뀌는 사람들은 이게 회개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음. 이제 고백이, 그, 과연 그렇다 하는 것 음. 그,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어,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내 꿰로, 아, 여기 신비한 거뭐 없나? 내가 이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아무리 뚫어져게 뚜러, 봐도 그거는 자기 이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원제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죠. 절대 모르고 혹시 그 틀은 알수 있어도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움직이질 못해요. 자기 인격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자기 생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진 않는다. 네. 이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렇다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땅히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 재판 저, 저기 재판정에서 말이죠. 그뭐 삼심제도잖아요. 우리 우리도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이고 대법원의 그 어, 판사가 최종적인 어. 판단을 해서 선언을 할 때는 다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권위에 열복해야 됩니다. 그게 항의하면 항의, 항의가 안 됩니다. 항의가. 혹시 이제 고법까지, 고법까지는 뭐또 항의해서 대법까지 갈 수도 있는데, 대법에서는 끝나요. 하나님이 최, 대법원 판사가 최종, 최상위의 그, 그 권위자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최상위의 권위자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 거기에 순종을 해 그러니까 열복하는 태도를 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신이 감화해서 성경으로 기록했는데,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께서 그걸 알게 해주셔야, 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주석 보고, 뭐, 자기, 뭐, 이 사람, 저 사람 설교한 거 듣고, 뭐, 이게 아니고요. 성신을 의지하는 게 말씀을 볼때 성신을 의지하는 게 가장 그 우선되는 답이에요 가장 시급한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 스스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는 성신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스겔더로 골짜기의 뼈들에게 예언하라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이래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성신으로 살려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화장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게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핀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굳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읽을 수 있다든지 문자로 쓰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든지 내가 신학을 했다든지 내가 경건하다든지, 내가 경험이 많다든지 하는 것 자체로는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늘 현재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 내가, 어, 아, 말씀에 가마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바른 말씀을 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반람과 같아요. 발람 선지자와 같다 발람 선지자도 뭐 홀이 그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예언에 그 구속사 안에서의 엄청난 일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 대한 탐욕을 못 버려 가지고 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늘 과정 속에서 과거의 경험, 내 학식 이거 갖고 그 어디 어디 가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늘 성신을 의지해서 내가 그말 내가 전한 대로 내가 살아가나 내가 전한 대로 그 그런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주력하나 아니면 나를 그리스도를 빙자해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나 에? 그런 걸늘 주의해야지 이게 성신 성신께서 이 말씀을 쓰셔야만 내가 저 전해지는 말씀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 오늘, 저 사람이 오늘 뭘 하나? 저 목사가 오늘 또뭘 요리해 갖고 와서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할래나? 이런 시각으로 들으면 뭐 50년, 100년, 500년 뭐, 저,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변하진 않아요. 그 완고해가지고 마음, 마음이 도착 바깥, 길가 바깥, 예? 가시 바깥 해가지고. 음. <웃음> 이게 늘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베레야 성도들이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음. 성신이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신이 깨우쳐 주니까 그거 하고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도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되 사람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셨고 또한 선악과 금령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금령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예? 온전하신 분인데 스스로 그 일을 하기를 작정하시고 거기에 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왜나 같은 인생을 선택해가지고 나와 나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서 나랑 교통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어, 참 놀라운 일이죠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주님의 사랑이 참 너무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울 때 말이죠. 자식과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처럼은 실수하지 말고 또 온전히 잘 바르게 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위해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아무리 해도 자식이 교통을 하지 않아. 예? 뭐, 들을 때 뿐이고, 자기 제 멋대로 살아버린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비참한 관계입니까? 비참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어, 부름을 받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돼. 예. 이런 내용이 소위 행위언약, 생명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시를 특히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게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범죄한 인생이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인생이 은혜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거룩한 사명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회 속에서 그 가물을 빛내게 될때 얼마나 아버지께 영광이,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서 그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표예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웃음> 그 은혜, 은혜 언약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거저 어,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셨으니까 그게 단순히 그 행위공로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누리게, 구원을 받았다는 걸 누리는 그런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에요. 쉬운 멍이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 아주 가벼운 짐이고 쉬운 멍에 내가 안 지려고 하니까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지면 주님이 다 지시면서 나보고 지는 흉내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걸 그 아주 또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나 주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웃음>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붙게 세워졌고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성신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 이루는 거예요 그런까 달리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사주하시고 의롭다 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토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고귀한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앞길이 안 보여요 내 앞이 안 보이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는 그냥 번개가 반짝 갔을 때 잠깐 보고 마는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보존을 해야 돼, 유지하고.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신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는 생각으로 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의를 품고 우리는 이거 환자로 치면 아주 중병에 들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에, 치유의 말씀입니다. 양약이 되는 말씀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병,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어,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사모해 그것이 아니면 우리 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서 이런 크신 뜻을 내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뜻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 뜻을 이미 배워서 익히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지 않으세 우리가 내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거 누가 와서 대신 막아주면 평생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세상에선 손 놨는데 누, 어떤 지, 저 의사를 통해서 내가 다음을입었다그러면그 의사를 평생 얘기하지 않겠어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평생 찾아보.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도 내가 그런 여리가 없이 예? 예.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그러는데그 믿음의 내용 중에 그런 복음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 참으로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한 그런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이신 아들의 생명으로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가치가 있는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스스로 외모가 비록 아주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모습이지만 신분상으로는 하늘 귀족의 왕족이다. 하늘의 왕족이다. 그게,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음. 가늠하는 여자처럼 사는 예? 눈에 보이는 큰거 현실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원에서 나오는 음료가 이 야거부서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라고 나와 세상을 삼그 하나의,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꾀로살라고 항상 자기는 괜찮아서 잘 사는 줄 알고 자기는 괜찮아서 건강한 줄 알고 이 주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낮추기도 하죠. 괜히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괜히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그 농사하는 자들이 말이며 그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모르고 이것저것 심어보는 거잖아요 농사하는 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보여준 길을 안하고 얼 빠진 사람이지. 얼 빠진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신자로서의 총기가 빠진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살면 안돼 순종하고 열의를 품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탄식을 하고. 왜내 죄가 그만큼 무지무각하게 나를, 영원의 문둥병자같이 나를, 그냥, 격혀히, 그 죄로, 오랜 세월을 보내가지고, 감각이 없어. 아, 이게 죄, 이게 죄라는 감각이 없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뭐 이거 그 주님께서 쉬운 멍에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동일한 그런 교훈을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령도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그또다못할것 같은데 하는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부지런함으로 그냥 뚫어놓아지고 졸린 눈 가지고 하긴 맛 그냥 안 보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 부지런. 부지런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이걸 마음판에 새겨서 아주 꼭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잖아요 응. 사실 그, 그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르고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것입다 아주 게을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게을러 그 실행에 옮기는 건더 게을러. 그러니까 악한. <웃음> 여기 이제 참고 본문이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아,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빌리뽀까지 간거 봤잖아요. 빌리포에서 좀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불과 얼마 못 있고, 바로 이제 베리아로 내려가고. 베리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해서 아가야,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베리아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금이 데살로니가 지명이 지금도 있어요. 데살로니카라고 나옵니다. 그, 그, 저기 이스탄불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네가 어, 네가 볼리 거기 봤잖아요. 그그지역 위에가 대, 전체가 대살로니카 지역. 빌립보가 첫 성이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는데 그렇게 상고한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실과 관련됩니다. 이때 뭐 성경이 지금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뭐다 카피해서 보는 시대도 아니고 기캐야 양피지 두루마리 낙권 성공 이렇게 두껍게 있는 것들, 그런 아니면 파피루스에다 쓴 그런 정도의. 그런 글들이에요. <웃음> 베레아 사도,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여긴 거지. 이 말씀을,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세 가지 준비하라고 그는데 죽을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라고 했는데, 말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듣는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사실은. 언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아니, 나중에 또 듣지, 뭐, 이게 아니고. 오늘 들은 거를 잘 이해가 안 된다. 집에 가서 또 살피는 거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한 말이라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비춰서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마, 바울이 전한 말을 의심한 게 아니고,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는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프, 영어로는 오픈마인드에요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 저게 또뭔 뭐, 소리하나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또 무슨 뭐, 뭐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뭔 소리하나 이런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요 열리고 그그 그 말씀을 진짜 전체로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받으면 이제,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루디아가 바울 사도 일행을 하나님 영접하듯 하거든요. 자기 집에. 영접. 그 외모로 보면 그 오랜 여독에 참형편없는 사람이야. 뭐 옷을 제대로 입었어요. 뭐 치키를 제대로 씻어. 예, 그렇게, 그런, 그런 몰골도 참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뒤에, 그 안에 그 헬라 철학자들, 그 헬라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소리보다도 이 바울 사도 일행에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그게 아주,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주 절박하게, 아주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웃음> 사도가 전한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또 교회다운 사명을 이루고 나가는데 아주 절실한 말씀이다. 실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거지 나도 그래 볼까? 뭐 그렇다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이런 정도로 베레아 성도들이 본게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회개할 게 많아요. 네. 그런가서 들은 말씀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 집에 와서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구약을 들어서 예수그리도그 게시를 전했을 테니까 유대교를 믿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연 구약의 그리토를 증거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나갔을 것입니다. 구 약에 뭐 구체적으로, 그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신약의 입장에서 보고, 신약에서, 암, 신약의 안목으로 봅니까? 그게 다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걸 알고, 과연 그로 다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다. 이런 거를 미리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아니, 그림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 아 보여주셨구나 미리 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거, 그런 사실들을 다 섭리하셔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셨구나 그리고 확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주일의 강단에서 복음 강서를 들을 때 간절한 심정으로 이 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과연, 아, 하나님의, <웃음> 그, 이 강설이 전하는 그리토의, 그, 관에서 더욱 터득해 가야, 할, 오를 것입니다. 강단에서 전파되는 복음 강설은 오직 그리토를 전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깊이 살펴서 확신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의 오대 정신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5대 종교교육자들이 로마 가토릭에서 그걸 다저 수박 거탈기식으로 하고 형식화 해버리고 그냥 본, 저 본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회복하느라고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성, 종교교육의 3대 정신은 3대 정신에서는 오직 그리토가 빠집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직 성경 안에, 오직 그리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그 이제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근데 5대 정신으로 따지면 마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토를 전하는데 오직 그리토를 믿는 신자라면 그걸 아주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토가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그리토를 아는 일에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토를 아는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토를 전하는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가 말하는 부지런함은 이런 심정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부지런히 예. 이게 2013년도, 12년도 이때 강설된 내용이거든요 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2000, 1997년도에 이미 공부한 바 있죠 9 8년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여권을 초월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라 성신께서 깨우쳐주는 게 하나라는 사실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구약시인이 종종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나 정금 꿀과 송이꿀과 비교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돈이면 다될것 같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라도 돈의 위력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니다 거룩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교훈하면서 현실의 중압에 짓눌리기 쉬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10편, 19편, 9절로 10절, 여와의 도를 여호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으로음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여기 그금몇 돈보다 더 사모하라고 한게 아니고요.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고꿀과 네? 송이 꿀보다더 달다. 그 성경을 읽어도 뭐 맹숭맹숭 아니 이게 뭐 수면제인지 뭔지 뭐 도, 도무지 모르, 모르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육신이 열심히 살다가 피곤해서 성경보면 좋을 수 있죠. 유독구처럼또 말씀 듣다가도 좋을 수 있고 근데 그늘 그러면 그게 문제다.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이 생각 속에 그리토가 성경이 예, 성신을 의지하는 마음, 교회 안으로서의 이런 복음의 내용이 내 생각 속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한번 따져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루의 말 중에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예?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어디 세상 어디 부동산 얘기나 많이 하고 어디잘살 생각이나 어디 세상 떠돌아가는 정치 얘기나 그런 얘기를 몇 퍼센트나?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을. 돈을 몇 퍼센트를 어디에 쓰고 몇 퍼센트를 어디에 쓰는가 한번 보세요. 따져보세요. 전체로 다 들여진 존재로서 돈을 써나가는가? 시간을 써나가는가? 시간도 마찬가지죠. 돈도 다 들여진 존재로서 시간과 그 지혜와 물질과 이런 걸 써놔. 그럼 내가 그 금보다 더 여기 있는 게 뭔지 아는 거죠. 금은 스, 세상에서도 황금을 보길 기돌 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런 그 이제 늘 생각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호의 호의식할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까? 이, 결국, 말은 안 해도 내, 전체가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시간이 거기에 들여지고, 그렇게 모아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음. 오늘날 배금주의 사회에서는 돈 버는 길이 어디 있다 소문이 나면, 그리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그리로 갑니다. 어디 거져 뭐 준다고 해도 그냥 그 순, 순서대로 그거 먼저 타려고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사모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천리 밖에서 들린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천리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저희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때 전도 부인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어디에 집회가 있다 그러면 80km 80km는 200리 길이에요 100리가 4km니까 100리는 40km 200리 길이에요 그것도 걸어가서 등짐 쌀쌀 등짐 보침 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참 놀라운 일이죠. 그, 뭐, 나무, 나 나무 보침 지고 말이니. 자기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때 뭐, 성경이 얼마나 있어요? 뭐가 있어? 소대교회 때. 그니까, 그, 일반적으로, 제가, 그, 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바 얘기 한번 했죠. 에르프루트인가? 그, 원래 있던, 살던, 그, 봉사하던 그런, 악, 악단, 거기서 이제 추가를 내가지고, 그 자기가 존경하는 그 음악가의 어디, 공연이 어디 있다고 하니까, 류백이라고 하는, 백이라고 하는 동네는 함부로 그옆에예요 북쪽 끝에, 바로 오른쪽에 붙었어요. 근데 그 엘프르트가 거기는 중간 아래 걸어서, 그게 그때 뭐, 교통편도 별로 안 좋은데, 한달 휴가 내가지고 그걸 들으러 갔어. 그 음악 때문에. 그래갖고, 한달 갖고 성이 안 차니까 석 달을 더 있다, 뭐, 자기 뭐가지 달려도, 그 약단에서 뭐가지 달려도 상관하지 않아 그것보다 더 우선한 거죠. 일반 음,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가, 저런가, 그냥, 들,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이게, 이게 비참한 겁니다. 천리를 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천리 아니라 말리밖에 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래도 그 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니하고 가서 말씀을 들어야 그처럼 사람이나 어떤 음식을 먹어야 맛있고 건강에 좋은지 자연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진미이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으흠. 그 말씀에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같은, 같은 뭐, 막국수를 먹는다 그래도 이 주변에는 별로 맞는 게 없다 그러면 저기 또 이포까지 가잖아요. 더 멀리 또 어디서 뭐 잘한다 그러면 저기 또 뭐, 그거 먹으러 일부러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렇게 잘 들으려고, 부지런함으로, 그 주제와 그, 목표에 맞게, 예? 열의를 품고 말이지 그걸 들으려고 하는가 그냥 맞이 못해 아, 그렇게 하는 이게 참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식당을 알아보는 그런 정도의 열이 또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어학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예? 음악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예술 공부도. 하나님,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성공하죠. 안한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그러면, 그, 그것도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그 향방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는 분명히 신자로서 향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중단하거나 대폭 줄여서 그 시간에 성격 공부를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는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지 않느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가 허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늘 생명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공부를 해도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 무슨 농사를 져도 무슨 일을 해도 다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경험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녹여내서 그 인격화하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다 그런 경험들이 내가 재수가 없어 갖고 아프고 뭐 가난하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그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주님의 안에서 부요게 되므로 낮아지는 것 속에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알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게 예수 믿고 다 잘되는 게 축복인지만 알아서 그렇지 않아요 가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가난해도 병들어도 죽을 때가 돼도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내가 신자로서 마땅히 장성해가는 일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혼인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불신자와의 혼인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혼인, 기뻐하시는 공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제생활 또 정, 뭐, 뭐, 뭐 예술활동, 체육활동 뭐 쉼이든지 여행을 하든지 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야로서 장성하기 위한 그런 연결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을 무슨, 연, 곡을 연주 기술 배우고. 이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돼. 일반적으로도 나타나고, 특별하게도 나타나고. 예. 그, 런 것이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확신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소명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 오늘은 음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